<웃음> 야, 네, 뻔하게 태영이 보이는데 댓글에 누, 석진이야. 아 봐. 나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아 일단 인사를 드릴까요? 네. 둘째 빡 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어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둘째 빡 탄. 안녕하세요. 우리 각자 자기. 안녕. h e 다시 어, 어, 뭐또 뭐, 어, 뭐, 뭐, 뭐, 뭐, 어떤요? 뭐? 뭐요? 내눈 이상한 거 아니지? 아니아니 아니야. 그래서 방금 저도 당황했어요.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그럼 여러분 모습들을 보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라이브를 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셋이 모이게 되네요. 어쩌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웃음> 즘 맨날 저희끼리 있어가지고. <웃음> 아, 그렇게나죠? 술도 우리끼리 먹고. <웃음> 어, 일본 라스베가스는 이상하게 좀 자주 보였어요. 전국이 포함해가지고. 그니까요. 네 명이서. 네 명이서. 자주 봤었어요. 전국이 조만간 올것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네, 국이 공부하다 넘어올 것 같아. 자, 일단 음식을 좀 까볼까요? 사실 밥 먹으면서 좀 라이브를 짜!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항상 투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어, 이거를 제가. 네. 이게 뭐야? 아... 밥이밥이요 이거를. 자, 이거 올려. 근데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해보면은... 알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못 아, 뭐 하는 거야. 마, 마. 이거를 그렇지. 지민 세트. 지미송이 지민 있어야지. 의리너. 이렇게 땀 하려고 그랬지. 그렇지. 하고 듣는 이제. 오늘 컨셉을 또 약간 그 음식과 이렇게 아니, 음식 왔다리, 왔다리, 아, 음식 때문에 포커스가 아, 요즘 그러니까. 또 왔다 갔다리 왔 갔다리 하는 거야. 아, 음식 때문에. 그러면은 형또 제가 방법이. 약간, 약간 막 두근두근거리는 듯한 그치. 느낌으로. 쟤 심장 소리처럼 약간 딱 조금만 뒤로 해서 연결이 야 너가 많으니까 연결이 불안. 뭐뭐 뭐, 뭐, 무슨 무슨 손이야 <웃음> <웃음> 이거? 불 불안 손이야? 뭐야? 아불 손하네. 하지마 하지마. 불안한 손 짐이나. 아불 손하니 그러지 마. 자, 제가 먹방만 엄청 보잖아요, 형님. 네.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고 빨리 알려주세요. 지금 형님. 네, 훌리에다 먹방 먹방 쓰나마 으니까 이해 못하는 일인. 그걸 왜 보는지 어, 아, 왜냐면 배, 배고프니까. 전 다이어트 할때 먹고만 봐서. 아, 그래? 자 이렇게. 이거 밥 뭐야? 이거 자, 비밥이지. 이렇게. 오늘 먹을 음식은 mm -hmm. 부추, 부추, 그리고 이거 무, 무말랭, 음. 그리고 계란.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일단 먹읍시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먹, 에, 먹으면서 어, 소소하게 뭐 이야기 나누고. 뭐 다들 또그 전에 또 멤버들이 라이브를 또 했더라고요. <목소리> 어. 여러분, 아, 여러분 죄송한데 거. 거. 아, 어, <웃음> 왜요? <웃음> 여러분 <웃음> 죄송한데 <웃음> 그 핸드폰이 멀리 있어가지고 댓글은 잘안 보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어. 오케이. 제가 <웃음> 사실 오늘 안 먹으려 했는데 <웃음> 아 진짜 안 되겠습니다. 왜요? 고기, 고기 쌈장도 먹고 거습왜 쌈장이 없어? 저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웃음> <있는> 거 같아요. 주민이 이거 이거 딱. 딱 내리장면 먹고 식초잖아. <웃음> 이거 쌈장 아니야. 이거 김밥. 내가 네, 해드릴게요. 아니 쌈장 어디 있어? 너희들은 냉면에 식초랑 이런 거 하냐? 아니야. 연하죠너 아니, 해? 난 그냥 안 먹는데. 해? 나도 나도 그냥 먹긴 해. 나 응. 귀찮아. 그냥 그래. 그냥 드세요. <웃음> 너 되게 쿨하다난 너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더라. 지금에 나. 항상. 너너 항상 그런 식이었어. 얘 지금 오이 뺄라고 그러는 <웃음> <다> 거. 아 그래? <웃음> 오이는 뺄게요. 에 오이를 빼고 하실게요. 아니, <웃음> 시금치 시금치, <웃음> 시금치 먹어보고 어요아 그래? 시금 시금치 못 먹어? 야 시금치 좋아하는데. 좋아요. 시금치 말고 그 비슷하게 생긴 거 있대. 뭐그 파래라고 하나요? 하는... 아 그지 파래 파래. 제가 그거를 비려 가지고 못 먹었어요. 나 미나리 요즘에 너무 맛있어. 나나 난, 난 사실 음식 가리는 게 없어. 미나리? 거짓말 하지 마. 호박이. 나 진짜 음식 나다 생강 못 먹는다. 생강 생강 빼고 빼고 다 먹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웃음> 오늘 좀 재미있다. 컨디션 <웃음> 안 좋아? 응? 죄송합니다. 나 항상 웃겼었어 너의 그런 말에. 어? 아제제 생각에는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 줄 중이야. 아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네가 좀 수위가 높긴 해. 어. 얘가좀 사람이 됐다야. 어. <웃음> 사람이 또성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 풀어, 프로 우리 집이지. 아이그럼면또 대한민국의. 자장스러 음. 음식 비빔밥을난 라스베가스가 진짜 한식이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웃음> 먹은게? 이상하게 미국에서 먹는 한식이 더 맛있어 <웃음> <웃음> 진짜 잘하요 뭔가 잘하시는 분이 오셨나봐 한식에 음. 대한 개념이 이거 어떻게 먹는거야? 무말랭이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이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웃음> 네. 이제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비빔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밥에다가 각종 나물을 넣고 이렇게 양념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저로 많이 하는데 이제 포크나 젓가락으로 이렇게 비벼주면은 더잘 비벼져요 됐죠? 그렇게 비볐어요 뽀머스도 <놀람> 좀 많은 거 아니야? 아, 저 믿으세요, 형. 저형저 <웃음>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게으세요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믿으저는 그냥 형저이라고 하는 게 편한 요 같습니다 형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저 이건 뭐야? 태경이 이스트. 이건 냉면 소스요 이게 냉면 소스라고? 예. 예. 그래? 이거 이렇게 여기 넣어 먹으라고. 응. 안 먹어, 소스. 아너 매운 거안 먹구나. 고기 넣어 먹어, 계란이랑. 음. 음. 도대 무슨 일이야, 그래? 음. 그럼 뭐? 스티커 아니야. 아니, 네가. 아니, 이것도 넣어야 돼. 야. 태경이가 이거, 이거 먹어. 그래? 그리고 너가, 식초, 저가, 식초랑. 겨자를 넣는 보다는 네가 먹어, 만들어 봐어 그래서 네가 괜찮은 게제 여기로? 음. 알겠어요, 제가 해게요 맛있게 한번 해먹어 아, 자, 어떻게 해야 맛있냐 일단 소스를 넣어 음. 아니, 노른자 빠졌네 이러면 안돼 오이 넣고 소스를 이렇게 넣어 음. 음, 흘릴 공분이 없네, 이게 무냐하게 원래 어, 냉면에 뭐... 불소스 이런 거 넣어서 먹어야 돼요, 형뭐 어. 흘린디, 지금? 아니야, 그건 지금 약간 사투리 난것같은데 음. 이렇게, 이렇게 나올지 식초를 네. 살짝 이렇게한번 둘러줘요 이거 이거 뭐, 초거 뭐, 더라 그리고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마지이에이렇게 하면은 이나이렇게 비벼요. 어. 거 뭐, 거 뭐, 맛있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 이거 이 왜, 왜, 왜, 왜? 이쪽으로 좀안 돼? 이쪽으로 앉아야 돼? 이걸로 물을 돼? 와, 이거 클났다 시민이가 아주 잘 가렸어요. 아, 아 이거 우리가 고젤이 라스베다스라든지 되게 핫하더라고. 열량대가 많아 네, 아, 네. 네. 아, 근데 우리 또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흠칫 놀랐을 수도 있으니 음. 제가 잘 가렸습니다. 음.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미안해요. 티저 자꾸. <웃음> <웃음> 이네요. 아 그렇게 야 돼? 헛 이렇게 하면은 잘안 튀죠. 어때? 맛이 어쩌다 이렇게 되지? <웃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맛이지? 왜? 에이 뭐 <웃음> 무슨 맛이지? <웃음>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뭐, 원래 이렇게 뭐, 넣어서, 뭐. 넣어서 먹는 게 맞아 확실해? <웃음> 비빔밥은 좀... 확실하게 맛있을니다 드셔보세요 좀 이게 면에, 그 그래. 배에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아 좀 불려 <웃음> 아니, 그냥 <좀> 먹고 <웃음> 야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을 비빔밥 드 담백해 비빔밥 먹으면 아, 족발 진짜 왜 이렇게 오랜만이 음. 족발이 너무 오랜만이야 내가 수저 드릴게요 족발 안 먹어도 꽤된것 같은데? 와나 진짜 결국 먹는구나 방금 아, 무슨 소리야내 소리다 이마 와우? 어? 진짜로? 응 야, 전화 받는 소리 들려야 는데아 음? 그래요? 응 생각들어있다 저기에 아얘 <웃음> 아, 지민이가 생각나왔어요 내얘 말해 뭐지? 얘 뭔가 얘기해 약간 생각량이 안해 아 그래? 에 <웃음> 형이 생각을 싫어하면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서 싹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잠시만 내가 여기 단추 한 해라 혼자 한거 씻자 네네 그쵸 그 원래 좀 이쁜 셔츠 좀 넣으려고 했는데 음. 땀 흘려가지고 안될거 같아 아살거 어, 같다 또 먹으니까 살거같 <웃음> <웃음> <웃음> 맛있어 너무 봐 하나도 안돼응 <웃음> 진짜 나류빔밥 비빔밥? 비비빔밥 여기서 I believe you I, believe. I trust you u s t me 밥은 하나도 안 보고 있어, 지금 왜? 불딱 말할 거라고 나 형이랑 지미 보면 자꾸 그 생각밖에 안나 우리 흉가 갔을 때 흉가? 해가인가? 아 심했지 그때 봤어 그거? 응 음. 방송이니까 조절한 거야 방송이 아 방송이 조절 조절을 좋던데 아 그래 음. 아 중간 그래도 나는 좋은 기억 이 나쁘지 않을까 뭔데 진짜 맵다고? 응 음. 매워? 음. 조금 맵지 조금 매운 거야. 매운 왜? 매운 티도 없는데 여기는 진짜. <웃음> 나 너를 너를 아는데 매운데 맛있어. 음, 좀 있지 않아? 없어? 형형형형 형은 좀 있을까? 아니, 난 너무 좋아. 난난 말도 안 돼. 와, 진짜. 아까 한신가 밥 먹고 지금 이제 처음 먹는거야 맞아. 맞아요 물, 물, 처음 먹어야 마근 이제 먹었잖아, 이마나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다, 다, 다섯 시, 네가, 너, 나, 나중에, 나, 나중거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뭐지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뭐 나중에, 나중에, 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아나아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야? 솔직하게> <웃음> 안 아, 먹으려고 했던 거얘 너무 열심히 저살좀 많이 빠지지 않아요? 말이말지많이 빠지, 빠지. 빠지. 어. 팬분들 너가 살 빠지는 가지 야지 이게 제일 역대급 몸무게 몇 킬로였냐? 언제였냐? 저요? 너 팽러비지? 음 <웃음> 아니야? 요즘 벌크업하고 <웃음> 이제 막 먹기 시작할 때 <웃음> 71까지 쪘었어요 와 어, 진짜? 진짜? <웃음> 응. 대박인데? 보기에는 게 별로 없었는데 응 근데 이제 지금은 60 좀 쪘습니까? 내가 그때 운동하고 올 때? 온,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 몰라 그냥 막먹어 해가지고 막 먹을 때와 치즈까지 쪘어 어. 몰랐네 안돼 <웃음> 맛있는 부분이야 인마 알지? 계란이나 응. 많이 드세요 <웃음> 이거 한입 드세요 <웃음> <웃음> 어떻된냉면이 이게? <웃음> <웃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응, 이거 약간 평양냉면 같아. 먹으라고 면서안 넘겨주는 거 봐, 우리 집다. <웃음> 야, 내가 댓글을 좀 읽어볼게. 아, 이게 식초세구나쎄 식초였구나. 윤기 메리 미에! 저거? <웃음> <웃음> 어, 야연결 불안정하다. 내 얼굴이 가까이 가면 안 되나 봐. 아, 불어. <웃음> <부러울. 웃음> <웃음> 불어. 아, <연결이> 불안정해. <웃음> 신나. 조절해. 음. 아, 불어. 아, 불어. 아, 불어. 아, 불어. 아, 불어. 아, 아, 불어. 아, 불어. 아, 불어. 아, 불 아, 불어. 아, 불어. 아, 불진 아, 불어. 아, 니야 오늘 굉장히 어 전세계 많은 아미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장에 와주셨어요 맞아요 지금 굉장히 또 전세계 많은 분들이 이 라이브를 보고 계셔요 네? 몇분 보고 계셨는데요? 지금요? 지금 200만 아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진짜요? 벌어 감사합니다 저 오늘 오늘서 진짜 재밌었는데 어. <웃음> 너무 찜지않았 n 데 e n 아, j a n 데 e 좀 아, 아쉬웠어 e n 아쉬웠어 난 n 잘 a n s e n 데 오늘 이상하게 약간 s e n j 더라 s e 너무 차던데? e n Jansen. j a 그래가지고 a 중간에 <웃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a n s e n 갑자기 탁 e n j a 조금. 근데, 근데 또 마지막에 딱 텐션 잡고 나이 처음에 나이 딱 처음에 딱. 아 그런 거 들키면 음. 그와맛있어지딱 시작할 때 약간 쌀쌀했거든요. 응 음, 맞아. 근데 엄청 더워졌지. 더우니까 이게 공기가 뭔가 안 빠지는 느낌. 이와나 어. 숨이 갑자기 퍽 박히더라. 고형 약간 오늘 어지러워하는 거 봤는데. 와나나나 아, 나, 나, 나 오늘 약간. 맞아. 어. 형 약간 이렇게 한거 내가 봤는데. 음. 아, 이거. 아 그건. 야 그랬다고? <웃음> 손이 <손더미 이동네. 웃음> <웃음> 미쳤어 아니야? 미쳤어 미쳤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웃는 <웃음> 건너왜 웃어? <웃음> <웃음> 왜? 하는 건데 유식 게임이야? 방송 끄고 한번더 볼래 우리? 그래야 되냐? <웃음> <oyun résultats> 자, 한번더 읽어봅니다. 할말 <웃음> 떨어졌나 봐요. 윤기 매리미. <미간이> <웃음> <웃음> 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뭘 먹고 있냐고요? 지금 이게 보쌈이 영어로 뭐냐? 보쌈보쌈보쌈보쌈보쌈은보세보쌈야보세 음... 쇼? 보세야 보세야 보세야 보세요 보세야 보세야 보세크 보세야 보세야 보세야 보세야 보세야 보세야 보세야 보세보세 근데 족발요? 돼지발 돼지발 <웃음> 오늘 약간 피곤해서 미친 건가? 돼지발 <웃음> 이렇게 다 웃기지? 원래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여튼 족발과 보쌈, 냉면 한국 음식들 을좀 먹고 있습니다 네, 누를 네. <웃음> 예스 아, 보쌈 좋죠 여러분들이 야식으로 먹을 때도 보쌈은 정말 좋죠 근데 보쌈은 남겨놨다가 치마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치 남아요? 좀 많이 남던데요? 았 정말? 남길 때는 일부러 있어아 이게 최소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배달이요 어, 한 마리밖에 못 시키는데 좀, 다, 다 먹었어 전 치킨도 한 마리 시키면 혼자 다 먹어서 응 음, 진짜? 어? 어, 난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난다못 먹어 그래서 너 진짜 다 먹어? 뭐, 뭐 어떤 치킨? 그냥 땡땡그렇게 해서 못 먹어 프라이드 치킨 그한 마리를? 네 어디로 해야 돼? 땡땡이라고 해야 땡땡하면 그거 없잖아 미 땡땡? 땡땡. 땡땡. 땡땡. 땡땡? 아, 그거? 그것도 혼자 한 마리 담겨 어? 진짜로? 예. 네. 죄송하다 땡땡 <웃음> 뭐, 뭐 어? 땡땡? 흑땡땡 흑땡땡 뭐. 그게 뭐래? 아 그럼 나중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웃음> 아 뭐. 네. 저는 이제 그데 치킨 다보면다 뭐. 먹는다? 와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먹고 나면은 하려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부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매운 소스 발라먹으니까 음, 음. 볼케이 소스 발라먹고 있냐? 네, 음. 발라먹으면은 다음날 부을 거 아니에요 형근게그 음, 음. 다음날까지도 봐요 <웃음> 자 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 다음날까지 부기가 아예 안 빠져 괜찮나 저거? 뭐가 필요한 음. 거? 어떻게든 잘 해결 될거야 뭐? 이또지 이또지 불안한... 마 이또한 지나가리라 응? 지금 괜찮아 그거 정보해준거죠응 어. 음. 이또한 전국에... 지나가리라? 어 이게 이또지가 뭐야? 이런데 이또한 지나가리라 <웃음> 되게 좋은 말이다자 이제 댓글 한번 봐볼게요 <웃음> 또 말이 떨어졌어요? 응? 방금 형제 제약기 네. 담았어요 그이미할게요 <웃음> 자, 형식사하세 제가 보고 올게요. 그 뒤에 봐. 예안 보고 올게요. 오늘 메뉴 굉장히 마음에 들어. 누가 골랐어? 제가. 너 아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여기 내 옆에 있어. 알았어? 열심히 하 <웃음> 이 족발을 도대체 뭐에다고 먹어야 되는 거야? 이다 메리미 밖에 없어 아니 원래 이거.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쌈장이랑 무, 물아 무가 약간 생각이 들어간 거에요 요즘 여러분들은 저희와 결혼할 생각밖에 없나요? <웃음> <웃음> 다 메리미인데 <웃음> 많이 먹어, 네가 좋아 여러분들 저희랑 결혼, 결혼하고 싶어 멕시코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음. 아미 여러분들도 할말 이런. 아 진짜. <웃음> <웃음> 아. 아. 근데 시간이 이번에는 미국 와서 어나좀 이번에 좀 되게 빠르게 지낸 것 같아. 되게 빨리. 어 아, 근데 나도 그렇게는. 어 1년 빨리 나왔어. 나는. 왜냐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근데 LA 다음으로 우리가 최장기 그러니까 올해 좋잖아. 있었던 날은 생각보다 진짜 빨랐어 음, 이번에좀 빨랐어 뭐 그만큼 잘것 즐긴 것 것도 왔고 우리가 볼거리도 많고 우리가 좀 이번에는 그래도 좀 나가기를 한거 같아서 그게 이제 좀 시간이 빨리 갔지 음. 저한테는 이번 음. 이번 미국 투어가 영어 네.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가 됐던 거 같아요 음. 멤버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음. 음, 요거석이 형을 음, 음. 먼저 출연자 하면서 감성적이기도한번 하고 <웃음> 공연도 재밌었고 팬분들 소리도 듣고 음, 이번엔 좀 뭐, 멤버들이랑 많이 했지 모르겠는데. 음, 너무, 너무 재밌게 보낸 것 같아 나 진짜 나도, 나도 이때까지 투어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 한두씨에 오래 못불러는 것도 나 뿌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네 이게 그 멤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뭘 많이 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투어할 때는 요 음. 힘드니까 다 각자 끝나면 들어가고. 들어가서 어, 기절로 있다가 다음 날도 응. 이러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끝나고도 같이 술 한잔하고 응. 얘기도 좀 하고 어디 갔다도 와보고 응. 맞아. 정국이 반에서 많이 먹었지 우리가 정국이 방이 좋더라? 응. <웃음> 좋더라 응. 내가 분위기를 잘 잡더라 어디서 응. 이상한 거주워와고틀어대는데 그러니까. 뭐가 벽에 반짝반짝하것 같아 <웃음> 그것이 약간 느낌 좀 잡아주더라 아, 음. 감성을 자극해 약간 그것이 약간 우리 바이브랑 잘 맞지 음. 방금 누가 어떤 아미분이 트럭에 치였어요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침 잉지 않는데? 응 약간 그런 음. 것 같아 음. 잘한다 가만있어 가만있 마형, <웃음> stop, stop it. 이거 이거 빼버려야지 이거를. 잠시 빼놔야 돼 이거를. 뭐? <웃음> <웃음> 밥, 아, 밥 드세요. 오지 말고. 예. Yeah. <웃음> 오늘 뭐가 제일 맛있어? 비빔밥. 그래? 비빔밥 제일 난 맛있다. 보쌈. 아 비빔밥은 같아어요 비빔밥 괜찮다. 음. 음. 아, 이제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있어? 응 저기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있어 저 있어 너, 너 먹을래? 갔다주까진은? 너안 먹을 거야? 아니 가져와서 먹으면 너밥 먹고 있는 거 같아 아니 나... 난밥더 먹을래 좀뭘 마셔야 될것 같아 형배 배 얼마나 찼어요? 나약난9아9 난... 90. 아, 90? 응. 난... 육십칠십 만십 여러분 제가 살이 절대 안 찌는다 얼마나 섬지 몰라 요 정말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사실 여기 진이야 관리해 왕지 관리해 미국 오기 전에 제가 하루에 다섯 개씩 먹다 보니까 음. 살이 너무 빨져도 아 매날 고생했어 근데 이제, 이제 안 먹고 빼지는마나안 먹고 안 빠져 나는 게 어? 운동 운동으로 빼자네. b 뭐. 아, 아, 그게 좋은 r 같다 이게 아이아크림이야 t 아이스크림이야? 음. 오. 어. 아이스크림이야. 음. 그런데 녹런데데 m not. I'm 차가 t 먹어? n o 또이 m 이소 t 자 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 할까? 와 진짜 밥만 먹는다. 얘들은 소통이란 걸안 하나? 이렇게들. 끼리뭐하고 뭐, 생각할 거야. 먼저 아미 여러분도 딱 보면서 아 정말 내 새끼지만 아 연애는 <웃음> 아니야. 아. 아. <웃음> 아니. 얘들 어떻게 연애를 그만큼 여러분들 뭔가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 하나까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 어? 보여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라이브를 켜서. 네? 근데 아미들은 우리 사소한 거다 하나하나 너무 잘알아서 아, 뭐 그렇기도 하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뭐 가슴인가요? 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켜 놓고만 있어도 우리는 사실 이제 대화가 되는 사이가 아닌가? 아무 말안 음. 해도. 그렇지 뭐? 않아? 아니에요. <웃음> 사람은 말을 하고 전해야지. 그렇지. 사람 표현을 하고. 나 하는 내가 개인 부위에팔 때는 음. 내가 말을 잘안 하니까 음. 아미들끼리 대화하더라. 난 그거 되게 좋았어. 그렇 그렇지 야 뭐야? 우정 타투 어떻게 안 해? 아미 아미들이 신기하다 그걸 아니. 내가 말했어 아, 그러냐? 응 우리, 아, 우리? 아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 멤버들이 할래? 어떻게 할래? 이한방한못 찍으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랬더라 약간 그 뭐, 그냥 뭐난 좋아 난뭐 얘기하다가 그래. 얘기하다가 그냥 음. 커밍아웃 했는데 응, 음, 잘했어 잘못한 거 같아 그래 음. 정탄이 어디 있어? 응? 음? 정탄이 어디 있어? 아니, 타투? 야, 타투하면은 아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해놓고 짜 하려고 그러는데 해놓고 짜? 우리가 그냥 깜짝으로 해놓고 짜아 했는데. 음. 자 아미 여러분들 우정 탕 우정 타투 찬성 반대. 오 그래, 말... 아니면 X. Let's go. 깜짝으로 하고 싶으면 안 해도 꽉짠 하면. 우, 우정 타투 영어. Friend, friend, friendship. Friendship 타투야, 뭐야? No. Friendship 타투. 프 r 시타 c 트프렌 t 타 o 트프렌십 n c 프렌 t t o o 프렌드 e n d 프렌드 p f 트프 e n d 터트 i 랜 n 스 yes or no? 트프랜시스 n 트프랜 i e 터트 프랜시스터트 프랜시스터요오랜시스터트프 n 시스터트 프랜시스터트 시스터트 a 시 오반응 되게 좋다 오, 나는 약간은 음,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반응이 되게 좋네 아니 뭐 이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음. 우리의 우정중표가 음. 팔찌 뭐 이런 걸로 해버리면 이런 버리면말 되는지 이이 누가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 있었어 우리 반지인가 있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야 X가 전혀 없어 다오야왜우면 아, 여러분들을 아이. 뭐할 거면 어디 갔건데? 네? 그 우리, 우리가 우리 말했을 때는 그 자유 아니야저 배꼽 저 왼쪽 참에 배꼽이어가지고 왼쪽 엉덩이 아 맞다 그치 참외 아, 배꼽이었어 안에가 아. 보여서 거기다 저 왼쪽 엉덩이에 <목소리도> 그럼 너무 때 같지 않겠냐? <웃음> <웃음> 어, 음, 형형이런대화가 음, 어. 음. 진짜 나는 음. 항상 생각하는 게아 음. 우리 아미분들은 모든 걸다예고해 주시는구나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런 <그럼> 사이 진짜 <웃음> 우리 아미야 그치 씹는 년이다 음. <웃음> 근데 먹다가 자꾸 뼈한 얼굴이 나오는 게 너무 웃기다 <웃음> <웃음> 형 그거, 형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뭐야 궁금하다 아미분들은 아미된 지몇년 됐는지?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아미가 되신 지몇 년이 되셨습니까? 지민이 전암 아미... 아미 된지... 언니 영어로 영어로 해주라고 저요? 아, 얼마나 되지 물어보라고요? 제가 요즘 팝파고를 진짜 잘 써요 팝파고가이거든요 진짜로 와, 아, 나나나 얼굴 똥걸, 똥걸하네 나는 응? 음? 잘생겼네 태형이 아미가 아.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 나도 있어 이게 파고가돼골 액세서리 좋 How long have you been an army? 그치지 지민 let's get 1시래 오케이. Okay. 맞나? 이거 영어. 그럼 자신만 가져요. 나도 아, 그러고 싶다. 오, 뭐, 에이! 맛있... Oh, 7년. 와우. Wow. 8년. 와우. Wow. 6 oh, years. Woo. 7년, 럭키세븐요 10, yeah. 와 10년 wow. 피선구일사님 wow. 10년이래 10년 1 0년이 거의 같이 한국한 거야 같이 한 거지 뭐5 years, 6 s 또뭐 있냐? 9, 10, 9 0 10, 10 뭐가? 5, 10, 10, 10 7년 100, 100년? 뭐야 100년? 지민아 너 OST 언제 나오냐는데? 여러분 아 어, 아까 들었는데 음, 음, 우리님 미리 들었지 음. 처음 도전하는 건데 음. 그냥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고 음. 그냥 그런 것들의 이제 시작 같은 거 음. 이, 이런 진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전해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멋있었어 음. 난 진짜 완전 리스트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어깨 도전하고 <웃음> 스타 <스탑. 웃음> 아, 근데 라스베가스가 응. 다 좋은데 응. 너무 건조해서 목 상태가 항상 안 좋아요 건조하긴 하지 응. 가습기 필수고 응. 가습기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갖고 왜? 아따 사투리 거시가요 아따 <웃음> 응? <맞다>, 잘 쓰여요 <웃음> 5개 쫓게 해요 응? 응? 들었자네응들었어요 음, 잘했어 스타! <웃음> <웃음> 어, 우리 요즘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뭐만 해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숨 마셔도 알아 우리끼리 쓰는 말이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 됐어. 아... <웃음> 노래를 틀리려고 아예 그냥 씻는 것까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웃음> 우리 그냥 그 <웃음> 수면, 하기 위해서. 수면도 약간 같이 하, 함이랑 함께하고 진짜 <웃음> 카메라 없이 뭐 없는 것처럼 신경 써 봐? 너무 이렇게 뒤통수 때리다 야, 괜찮냐? <미쳤냐>? 그러면 <웃음> 아, 형님, 아, 뭐네 그럼 난그좀더 잘했어야 하는데 음.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것처럼 자, 오케이 잠깐 보여줄까 잠깐 오케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no. yeah, oh, no. <웃음> <웃음> 제, 진짜 바지가 없어야 돼 너는 <웃음> 그게 기본 세팅이야 일단은 제가 너도 이마 너도 글렀어 이마 너 그거 아니야 이마 한손건 응, 제가 평생 옷 응, 옷을 항상 뭐 입고 그래? 있어가지고 어? 응. 어. 옷을 항상 벗고 있어가지고 응. 아 그리고 음악도 있어야지 음악 음악 담당은 정국인데 그렇지 맞아 정국이 옷은 정국. 뭐라고 뭘이아 야, 너한테 재즈 영상 추천해준거 있잖아. 응. 야, 재즈 좋아. 재즈 진짜 좋다. 어, 그래. 나 레이디가워 보서 진짜 받을 수 있어. 그래, 진짜 재즈가 진짜. 재즈 매력 있어, 진짜로. 장난 아니야 진짜. We love jazz. 아, 진짜 이게 재즈가... 아, 근데 그냥면몇 <웃음> 아 노래 때문에 우는게 아니고 여러분, 뭐, 여러분. 갑자기 퀵 튀고 나오네 알그린이랑 어, 같습니다 저, 저, 너무 좋아 아니 말하다 갑자기 노래 부르는게 어딨어 <웃음> 만식이 타산 먹어야겠다 타산 먹을 사람? 나탄산 찾아놨지 끊었어? 몇일이야? 아이틀됐나너 이씨 <웃음> 뭐 뭐, 좀 마시고 토니보터 마시잖아 근데 타산할 것 같아 토니보터는 타산 아니에요 응, 뭐요 그냥 탄이요? 그냥 음식이 조미료 같은데? 아, 음식이 조미료? <웃음> 산이에요 산. 산. <웃음> <웃음> 이게 탄이는 있으니까 산으로 하자 산. 아, 재밌다 그냥 절대 틀어놓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웃어? <웃음> 뭐뭔 뭔가 실속 있는 말을 안 해도 왜 이렇게 재밌니? 아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네? 그럼 못 자요? <웃음> 우리 라이브 이제부터 시작이야. <웃음>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자. 옷부터 벗을게요. <웃음> 아 헐프트 <웃음> 벗게. <해봐도> <웃음> <웃음> 아 어, 이거. 어, 어? 어, 배가 차니까 와 피가 돈다 와. <웃음> 형 와인 <와인까지> 가지고 <웃음> 올까요? 와인 먹고 싶어? 안돼 안돼 <웃음> 아 근데 나 <난> 그, 내일 <웃음> 공연이라. <재밌어서 안> <웃음> <웃음> 내일 공연 끝나고. 좋지. 난 네가 술 <웃음> <나 소주> 마셔야지. <마시겠지? 웃음> 어쩌다 제가 술을 아.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까요? 그러기엔 너무 8년이 넘게 지나가지그뭔 <웃음> 말이에요? 그것은 <웃음> <그건 뭔> 말이에요, <웃음> 아니, 무슨 감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아미 여러분들이 볼때 네. 계속해서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근데 아미 여러분들이 우리랑 네. 같이, 물 같이 물 이렇게 물 성장하고 이렇게 같이 컸다면 음. 아미분들이 아무리 어려도 다 지금은 성낼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아니 우리, 우리... 배 오늘 한 살도 있었어요? 아 근데 약간 조금 걱정되긴 하던데. 아 진짜? 어엄 어, 엄청 애기. 아 이때 응. 어, 음, 엄청 작은 거야. 그래서 아칠까 봐서. 그 올도 안된거 아니야? 엄청 작았어. 아 아빠가 안고 있더라고. 아. 자 하트해 달래요. 하트, 하트 한번 다 같이 짜. 와 얘들아. 오늘 내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데.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약간 콘서트에서도 birthday 나 오늘 생일이에요라는 분그어 진짜 많더라고. 야, 그만큼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와 있겠어. 어. 난 그거 <웃음> 생각하면은 참 왜냐면 4일이면 <웃음> 20만 명인데.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런 생각을 10, 가지고 있는 10만 명의 응. 하루들인 거잖아요 그치. 되게 어, 생각하면은 그렇지 되게 감사하고 그 생각하면 그 생일에 계신 분한테 우리 좀 재즈 해피버스트로 한번 해봅시다 너가 한번 해줘 아, 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없이 해야지 아 그래? 응.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레이, 레이디가 왔지. 뭐 그렇게 따다니까목풀때 어, 진짜, 진짜, 진 그, 이제. 자기들, 패밀리라 <iterate> <utilize> <pound Repeat> <influences> <robotic> <S Music> <oidbow>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Ding d i n g ding d i n g Happy birthday to you! i n g Happy birthday! Okay, 자, 어, 너무 좋다. Happy birthday, dear. <웃음> 뭐라스베스 있으면서 뭐 재밌었던 거 Every 없었어? 이 아, 결국 재밌는 일. 저뭐 그냥 뭐나 진짜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겠어 아무 생각 안했어 <웃음> 그래? 어. <웃음> 잠깐 형이 질문하니까 멈추던데 <웃음> <웃음> <형이. 그냥> 뭐. <웃음> 시계태엽을 이렇게 딱 멈췄어요 뭐 그냥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많이 약간 그냥 스포츠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약간 시간이 금방 흘러가던데 요 음. 아나 일단은 너무 재밌었어 나는 뭔가를 많이 받 봤어 나도 내가 한만큼 내가 공연도 했잖아 아 실크 소리 한만큼 나도 봤어 그게 나 너무 영감이 공연을 본다는 해. 것 자체에서 어? 우리 공연에 약간 더 도움되는 부분이 생각나지 않아? 그렇지 배우는 게 너무 어 배우 어, 많이 나 배웠어 배우 멀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아, 뭐. 실크 소이 미쳤고 말해봐 진짜 아무 제일 좋았어 태양아 만원 왜 준이 인규한테 만원 왜준 거야 만원 줬어 어 내가 네. 어, 위버스 보세요 아 그래? 응. 다 설명했어? 응. 너 아니, 위버스 그냥, 자주 한다? 나 안주머니에 만원 있길래 그냥 보이는 사람 줬어요 영앤리쉬 어? 어? <웃음> 한국에 뭐, 언제 오냐고요? 저희는 내일 공연 끝나고 내일 모레 그렇죠? 아, 이제 뭐, 모레, 돌아가죠. 모레,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가죠 모레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근데 시간 차이가 있어서 자면은 아. 이틀 차이는 날것 같아요 슈퍼 뚜비뚜바이 레이디 가가 콘서트는 정말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스타에 썼던 그말 그대로 정말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무대도 무대지만 무대 미치 너무나도 좋은 영감을 음. 받았던 거. 원래 사실 태영이도 가려고 했었고, 맞아. 네. 석진 형은 가려고, 가려고, 가려고 했었고. 저도 가려 했어요. 저는, 어, 지민이도 가려요. 엇. 어. 저는 내일 무대 때문에 네. 그 약간 그 부스터샷인가? 그러니까 네, 네. 아, 링거 그거, 링거. 그거가 시간이 애매해져가지고. 네. 그거 꼽아야 돼가지고 그 터질 수 있었어. 어 어따 보니까 진영도 진, 진영도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고 지민이도 그렇고, 여러 명이 다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그냥 샷어요. 지금 샷했어요 어제는. 그리고 왜 가면은 공연 보면은 음. 너무 음. 대단한 공연이니까 음. 이게 술을 꼭 먹어야 마시지 안마안 마실 수없지네 취해서 거의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맞아.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 맞아. 아니 그래서. 이게 좀 나도 느낀 게 이게 이렇게 안 마실 수가 없더라 그런 그쵸? 외국 공연 아티스트를 어, 그래야 뭔가 이게 확와 심장에 근데 그게, 그게 진짜 좋은 거 같긴 해요 왜냐면 은 그걸 해야지 뭔가 약간 우리도 막 흥도 약간 그거 하고 약간 그러니까. 따라 부르고 맞아 진짜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아, 아니 어제 진짜 말을 진짜. 진짜 엄청 좋아했어야 돼 진짜. 그러니까 나 그거 다아쉬워 나 나가려니까 갑자기 나 혼자 갔대. 아니 갑자기 내가 약간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아쉽긴 했는데 뭐 어때? 네. 다음에 뭐 다음 이 가요? 같이 가자. 어, 되죠. 같이 가면 되죠. 어디 갈래? 제제옆 단독 콘서트? 아그 우리. 지금 지금 다음 독고. 아 냄새. <웃음> 장난이야.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어. <웃음> 그럴 수 있어. <웃음> 여러분 브라니 노래 하나 을까 여러분 전체에좀시키면서 팬분들 이야기 하고. 여러 우리 또 한번 왜? 아 이게 사실 말씀 나요음식이 어, 네. 아, 이제 사람 뭔가 아태사람 음식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야 아, 아, Too hot. Two hot. Mm -hmm. Mm -hmm. Fireman. Mm -hmm. Too hot. i r e m a n Too hot. a y m a m o w h o I am. Too hot. Mm -hmm. Girls say h a h a l l e l u j a h Girls say h a h a l l e l u j a h Girls say h a l l e l u j a h stop t e o v e t s t o a o t t o 이런 게재이냐네 와. 머리가 왜또 가까이 오니까 웅길이 불안찮네. <웃음> 불가야, 불가 섹시하다, 난니 네 둘이 뭐하라 뭐라 하면서 보고만 있어서 기분이 좋다 이빨 갔으면 좋겠죠 <웃음> <웃음> 여기 사실 제 방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어떻게 하다가 제 방에서 보이게 됐어요 얼마나 방추했어요 얼마나 했어? 지금 한 30분 좀 넘었죠? 43분. 어쨌튼뭐뭐 라스베가스는 좋은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좋은 추억과 시간이었다. 약간 나한테는 이번 라스베가스가 굉장히 좀어좀 어, 뜻깊은 것 같아. 너희 내 말에 관심이 없지? 네. <웃음> 갑자기 이런 감성이 생겨야 된다고 친구들아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서뭘 느꼈는지 있나요? 와 know. 근데 진짜 나는 어 내가 헬을 잘안 보잖아 요 예를 들면 쇼 같은 경우도 다 oh. 아, 하는 너 말이 과일 이였어야 보... 좀 하, 하는 말에 관심을 가져. 너무 웃을 수만. 너무 웃을 수만. 너무 웃 이게 너무 안에서 우리가 다 생활했었잖아요. 뭐 쇼들도 그렇고 약간 음. 그런 것들이. 근데 내가 최근에 내가 형들한테 영상 보내줬었잖아 요 멤버들한테 골프 칠때 아, 이게 해가 장난 아니야. 너무 예쁜 어, 뭐, 날씨가. 어, 아 여기 날씨 진짜. 날씨 진짜 좋아. 장난 아니더라. 와 근데 진짜 얼마 전에 그 모래폭풍. 믿키지가않더라 피키지 음. 진짜로. 네.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 기상이 거의 내가 다 맞았지. 음. 그리 어떠한 스케줄이 있었는데, 기상이 너무 안 좋았어. 취소가 됐었어요. 네. 모래폭풍이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취소가 된. 저, 촬영 장소가 보통 네. 이게 약간 좀 심각하다고 네. 하던데. 하던데 이렇게 모래 촬영이 되는 게. 일 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래요. 남준이 말로는 그그 경보 뭐 문자가 왔다고 하오 어, 어, 어. 뭐 왔었어요. 야 되게 색 달라서 뭔가? 왜? 예? 구부려져 있는 게 표정인데 약간 되게 느낌이 되 달라서 발가락이 내가 되게... 보통 내가 피잖아 이렇게 네. 내가 피거 아니야 나비 펴지까 약간 오야야야아참아야상 <웃음> <참을 웃음> 진짜 되게 멀었는데 <웃음> 두 시간 갔다가 죄송합니다 두 시간 되죠 <웃음> 아 그래 <되라. 웃음> <웃음> 뭐 모렛 <모레> 폭풍 보어때 <웃음> <봤어? 웃음> I'm n 감 t t e l l 있었구 you. 들 h 언제 입고했지? 저요? 2 8일 y 요2 8일 r 출국했어요. o 국 r y I'm s 이 r r y I'm sorry. I'm s o 주 r y I'm sorry. I'm s o 는 r y 진짜 딱 3주네. 난딱 적당한 것 같아. 딱적당 어. 재밌었어 진짜 나 라스베가스에서 즐길 수 있는 거다 즐긴 거 같아. 나도 즐긴 거다 즐길 것 같아. 되게 재밌어.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아, 라스베가스는. 좋은 기억으로 떠나니까 뭔가 다시 오지 않을까. 같은 말을 계속 하세요. <웃음> 형, <웃음> 오늘 못 가요, 형님.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좀 찍어 드려, 범. 아 저번 잠깐. <웃음> <웃음> 아 형, 아 아미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누기 위해서 좀 하던 시절 같아요. 그러면 저도 안돼 안돼. 야그문잘닫도 그냥 한 응, 응, 명씩 가는 거야. 어 무더위 어, 노래, 뭐. 노래 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더위 무슨 노래? 노래? 여름 노래. 아좀 핫한 노래 틀어주세요. 이런 거. 핫한 노래? 헤리 헤리 음. 너 좋더라. 그 그러니까 정국이가 <웃음> 오면은 요즘 계속 모이는 팬이긴 한데 정국이가 없네. 웬일이야? 난올줄 알았어 정국이가. 약간 거의 우리 네 명이 이번 투어에 맨날 <웃음> 모르는... <웃음> 너무 싫듯이 뭐. 하면 십대이 뭐야 뭐야 갖고. Today's TMI. <웃음> 오늘 TMI. 오늘 TMI 있냐, 저? 응? 너 오늘 TMI 있어? 오늘 TMI가 낫고 없다 나, TMI가... 나, 아. 나... 나 있다 나... 나... 그 뭐냐? 응. 그 골프 할 때마다 나 맨날 보 어디야? <웃음> TMI? 사람들이 나 진짜 엄청 용재를 해왜 용재를 응. 나 내가...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나도 자꾸 하게 되는 거 같은데 뭘? 골프 잘, 잘,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니까 내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잘한 잘... 잘한 것 같아. 자, 내가 영어로 질문 이 들어왔으니까 today TMI please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Too 그래서. much information, bro. Okay, bro. <웃음> I washed it up before I went out today. 뭐뭐 <웃음> 뭐 질문이 뭐였다고요? <웃음> TMI 뭐냐고. 제가 사실 원래는 <웃음> 물론 이게 당연한 거겠지만 나가기 전에 항상 사람들이 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공연을 할 때는 항상 사운드 체크 끝나면은 제가 씻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나가도 되에 씻었어요 왜냐면 스케줄이 그렇게 짧 짜져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제 TMI입니다 정말 소소한 TMI 아닙니까? 갑자기 루틴이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네? 표정이 됐어? 그냥... <웃음> 와... 나 이거... 와. 아니, 아니 저는... <웃음> 네. 나... 나가기 전에 항상 씻고 나니까. 나도 나는 항상 무리 전에 씻어야 돼. 그게 나의 루틴이 중요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재밌다. <웃음> 근데 진짜... 우리 카메라... 좀만 바꿔볼래? 어떻게 바꿀래? 이제 살짝 올릴까? 오! 어, 저... yes. i 뭐 응. 응. 아, <목소리> <저쪽 앉아본> <목소리> 이 going to g 걸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아볼까 e house. I'm g o i 그 각장할 거 <웃음> 하자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왜뭐아 여기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아나 어떻게 썼어 일단 형 마음을 방금 읽은 거같을 때? 응. 아야 아, 원래 야, 원래 야. 항상 콘서트 끝나고 오면은 이런 시간 이 있어 그치, 그치. 씻지도 않고 계속 이런 아 <웃음> 계속 소파에서 그냥 있어 계속 <웃음> 원래 씻고 나오면은 되게 좋거든. 근데 이상하게 앉아, 이상하게 근데 씻고 난그러 핸드폰 맞아 어,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응. 야, 여러분들 공연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러고 있어요, 그냥 <웃음> 그랬 있어 근데 어떻게 어. 보면은 체력이좀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체력이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떨어졌어. 많이 하잖아요 응. 옛날에 비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콘서트 끝나면은 가방을 그렇게 메고 다녔었는데 응. 맨 처음 신발도 안 벗고 응. 그다음 이러고 잤어요 잠들었어 그리고 또 어떤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우리 항상 그때 퇴근하자마자 밥을 먹었었는데 음. 밥 먹다가 잠시 기댄는데 잠든거예요 나도 그런적이 그래. 있어 근데 아. 너는 아. 어렸을때도 그게 좀 있었어 네. 그렇게 좋았 국먹어야겠다고 일어났는데 여섯시간이 지났는데 <웃음> 진짜로 라면은 뿔대로 다 불어있고 높이가 달라요 <웃음> <웃음> 가득 차있어요 라면. 그 보기 흉할 정도 <웃음> <웃음> 와 이게 음식이야. 불을 쏘아야 이거야. 되냥아아아 배부르다. 아니면 한번 덩치를 6 시간째. 제 그런 적 있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참... 너 그런 적 있어? 침대에서 그냥 핸드폰 좀만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었는데. 응. 아 이제 씻어야 되는데 했는데 아침인 거. <웃음> 어, 그래,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이번에도 있어. <웃음> 아 근데 나는 그거 못 참아. 저 어제도. 누워있다가 난 아침까지 나가 그... 그 그냥 핸드폰 하다가 목이 너무 까슬까슬해서 아 가글이나 한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 가... 가글 해야겠다 아아 근데 아, 그리고... 아... 아, 가글...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커튼도 <웃음> <웃음> 안 치고 있어.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몇시지? 어, 한 4시간 잔다고 했는데 8시간 잤어요 <웃음> 가글하게 너무 늦었지만 <웃음> 그래도 양치하고 가글까지 하고 왔어요 <웃음> 그때 양치에 빡세게 하잖아 약간 <웃음> <웃음> 아아아아아를 <이거. 웃음> <털을> 꺼내가지고 <웃음> <웃음> 거의 빨래를 해 빨래를 <웃음> 나 바로 <웃음> 와, 제, 아 <웃음> <웃음> 아이 드릅놈 설거지 설거지 <웃음> 아 예. <웃음> 미쳤지 미쳤어 아 가끔은 이거 성성도도 성도, 거면서 씻고 그래. 요야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제서야 좀좀그 바이브가 나온다? 어 이제 나온다. 어술슬 나오네. 많이 참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제 지민이랑 있으면은 뭐 거의 배꼽 뺍니다 저는 거의. 아 <웃음> 제가 좀 비방용 인간인가봐요. <웃음> <웃음> 아니야 그렇지만 않아 <웃음> <웃음> 야, 이제 한 시간을 해갑니다. 여러분들, 네, 씻고 잠드는 것까지. 다 아무리 하시 우리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우리 침대에서 음. 세명딱 붙어가지고 여기서 침대, 그래. 여기 소파에서 좀만 음. 기대고 있어 볼래요. 눈 감고 누가, 어, 전, 누가 먼저 자나? 누가 좀 먼저 자나 <웃음> 볼게. 예전에 달방 찍을 때셋다그그 음. 그 뭐지? 푹신푹신한 거. 어. 그래? 그거 이어 가지고 진짜 잣자그 <웃음> 음. 토마토 그, 그거 할때그 라쿠마인가? 이렇게 뭐, 라쿠마 그런 거 아니야? 풍선 같은 거였는데? 빈백 소파 음, 그런 거였던 거 같아 나할거 하고 하고 온다, 그냥 <웃음> 라임 틀놓고 이렇게 하는 아티스트가 있을까 싶다 오늘 제가 뭘 느끼냐면요 네. 이제 혼자 제가 이렇게 팬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혼자 켰을 때 무슨 말을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똑같구나 갑자기 영상 늦뜨려 <웃음> <웃음> 이게 매력이에요 근데 형왜 이만 것밖에 안 나와요? <웃음> 제 매력이에요 이게 고정하는 거야? <웃음> 제 영상이 매력이에요 밑에 <웃음> 안무요고장거 <웃음> 아니에요? <웃음> 맞죠? 아니에요, 제 매력이에요 여기 영상 찍으면은 이렇게 오, 나오는 거 뭐? 아, 형이 일부러 이렇게 아, 찍은 거예요? 이런 뷰로 찍는 거야 아, 뭐 이게 인스타 감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추억용이에요나 이러고 요즘 비디오 편집하잖아 옛날에 나 하듯이? 음. 근데 형은 훨씬 더 잘할 거 같아 아니, 나안해나 그냥 편집해가지고 서 아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게요 <웃음> 아 근데 그러니까 내 추억력? 그러니까 이런 이게 있더라고 내가 비, 요, 요, 요즘 비디오를 많이 찍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비디오가 되게 소 분할, 분할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되게 그걸 그냥 한 번에 뭉치는 거지 그러면 그쵸?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런 거같아뭐어 그래. 내가, 내가 하루에 있었던 뭐가 영상 찍었던 걸 합치는 거지 그냥 붙이기만 은 거야 그 이렇게 디졸분과 대졸분과 비졸분과 메이더 음. 음. 뭐 이런 거 해야지 영어 뭐, 아니야? 이제 먹고싶어 물건을...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뭉치는 좀 좋아하더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여기의 시간은 현재 저녁 11시 44분입니다 진짜 저녁 11시 44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주무셔야 되니까 한 12시 되면 딱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재보자는 <웃음> 거예요? <거야? 웃음> 너 진짜 니할일 네 하는구나. 위버스 들어가 있는데? <웃음> 어. 우리 어, 우리 브이라이브 아, 켜놓고 위버스에서 만날래요? 나는 <웃음> 할거 없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 나 이거 그냥 이거 읽고 있어. 어? 데왜 로고가 <웃음> <야. 웃음> <너무 안 들어갔나? 웃음> 어 없지? 야. 너무 안들어갔냐 아니야 그한 번씩 그래. 가입하라는데요? 그럼, 어. 아니야 그. 그거... 아 바로 들어가신다 어, 왜 이래 지금에 그 11밖에 10, 10, 안되는데 아씨 어 하트 아 이거 우리 이모 닮았는데 우리 이모랑 똑같이 아 이거 우리 이모 닮았는데 아 이거 오0대 두바 두비두바두비두비두비두루루루루루 a b y baby, baby, baby, baby, 거야? b y baby, b a 나 y b a 안써 baby, baby, b a 제가 baby, baby, baby, baby, b a b 거 baby, baby, baby, baby, baby, b a <웃음> 힘들 아 진짜 쓰레칭 못찍거 같아 아니야 근데 이건 이게 뭐예요 형? 얼마나 귀여워 아 이거 뭐코 기름 떼고 있는 거 같은데 <웃음> <웃음> 피치 떼고 있어 피치 떼고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코 이거 이렇게 하는 <웃음> 거 <그런 것> 같은데, <웃음> <그런 것> 같은데? <웃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방금 또 소리질러를 또 위버스에 남겼습니다, 여러분들 피드에 남겼어요, 피드 아, 그래, 아, 이게 이게 위버스도 팔로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지 아, 몰랐어 지금 우리 위버스 팔로우 엄청나 1 4 5 0 0만된 겁니다 아, 신제... 한국 거리두기 풀렸어 <웃음> 아, 이제 한국 거리두기 어, 풀렸어 아, 없어요. 아. 야, 술 취했. 야 이거 괜찮다. 여기서 댓글 보면 술 취했 때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술 취했을 때요? 너잖아. 어 그렇지 지민이지. 지민이가 과하게 이상하게 말이 많아. 너 수영하잖아. 이제 그건 진짜 호병이랑 너 한정인 거야. <웃음> 너무 왜? 끊겨 얘들아. 어떻게 끊겨, 아. 어, 뭐 영상 다시 올라갈 어. 거야. 음, 미안하다 그래도. 집 되게 잘 보이고 서점은 좋은데 그치? 응. 오빠들 딸기맛 갈치, 초코맛, 짜장면 둘중 하나만 골라봐요 안 먹을래요 너게요 <웃음> 너무 싫은데 <웃음> 갈치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딸기맛이다 아 너무 싫다 저는 이런 이상한 가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잖아요 카레 <웃음> 아, 카레맛 카레맛 뭐 맛? 카레, 카레. 뭐, 뭐, 뭐, 카레? 너무 싫어 그, 그런 가정을 왜 하는지 유? 인스타 뭐라 잘하는거야? 우이 뭐해? 대기가 그래.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 그래 대기가 떨어지고 오! 오! 오! 근데 이미 중국이가다그 했대? 아, 그래도. 아, 어,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한국도 함성 가능하대요, 이제? 오, 가서 그러면 저 그러면 한국 도착하자, 비행기 내려서아 <웃음> 사탕이 야! 래 좋다 괜찮지? 태양아 다음에 무슨 색으로 염색하고 싶어요? 요즘 너 염색하고 응? 싶다 했잖아 어. 갑자기 나 아니. 앞머리를 그러니까 잘라볼까 아무것도 안 자르고 응. 앞머리만 눈썹 위로 잘라볼까 아니면 염색을 할까 이 생각했다가 둘다 하는 거어 때? 괜찮을 거 같아 응. 응. 너 너 그냥 그래 너이 머리 길이면은 나는 그냥 탈색한 머리 있잖아 노란색깔에서 어, 어. 좀더 빠진 거 되게 예쁠 것 같아. 어, 내가 탈색을 안 해봤 안한지좀 됐다 보니까. 너 그냥 이렇게 탈색만 한 머리를 해본 적 있나? 응. 노란색. 아. 그래. 무지개 어때? 나 했던 응. 거? 너 무지개 했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너 누김만 봐도 막 웃음이 나온다. 이거 촬영. <웃음> 같이 살겠다, 아주 평생. 너무 좋지. 진짜. 내가 지금 댓글 쓰기 힘드니까 말로 설명해줄게. 요왜 <웃음> 힘들어요? 뭐야? <웃음> 네, 네, 이내거 지금 나와? 이거 이거 보이나? 이거 이거 <웃음> 이거 촬영 아니에요? 아 그게 이거 정국이랑 여행 가가지고 서로 옷 입혀준 거야. 정국것 같아. 왠지 정국이. 정국이야. 정국이 왔어. 얘안올 리가 <웃음> 없어 이거. 그래, 쟤안 울리가 없어 그래 운동했냐? <웃음> 아, 진짜? 진짜? 끝났어? 복싱하고 <웃음> 정국아 형 먹어버렸다 스파링하고 <웃음> 끝났어? 밥 아, 응. 먹었어, 형알라왔아 잠시만 오, 야, 흘리지 마라, 이거 대박이다 <웃음> 안녕하세요 하이 아, 살수 없애야 되는데, 먹어 먹었어? 미 미안. 진짜. 미안하다 아니, 눈앞에 있으니까 먹게 됐다 나, 조금만 먹었어, 조금만 아나몸 끊겨 나 오늘 운동도 못 하는데, 아. 너무 짜면. 아 맛있는 냄새 장난 아니다 여기? 여기 약간 방구 냄새 나지 않냐? 아니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 나 약간 홀릴 어. 뻔했는데 김치 그래, 냄새?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너무... 아, 안 진짜 힘그데 안돼 안돼 이거 버러지 마는데 왜? 너가 이거 다 공개했더라? 뭐? 뒤에 네 그림 아. 사진. <웃음> 사진 사진 사진 <웃음> 너 진짜 운동했어? 응. 복싱 그 밑에 치고 스파링 하고 그다음 에 어. 이제 복근 운동이나 등 운동이라고. 어. 와, 진짜 대단하다 형, 형, 진짜 나도 아, 진짜, 진짜 혹시 응. 한번 스파링 한번 해, 이제 한번 <웃음> 해가지고 해봤거든. 어. 되게 재밌어. 아, 나도 하긴 했었는데 정국이 배워가지고. 아니야, 그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아니. 형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같이 아, 해준 거지. 아, 쌤이랑 하니까 달만. 아, 지민 형도 아, 네. 복싱 시작한대요. 예, yeah, 같이 할 사람이 생겼어요 아, 아내 동생들 근데 아직도 안 씻었네? 아 그래, 큰일났어 지금 근데. 한 시간째 켜놨어 아, 그래? 야, 이, 야 어느 정도 시간이 넘어가면 씻기도 힘든 거 알아? 난 이제 많이 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 상태 기다려 내일 올라가 <웃음>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와, 이게 진짜 바로 와서 씻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자고 일어나서 수정 볼거야 알겠죠? <웃음> 근데 우리 방송국에서 엄청 그잖아요 어. 새벽에 가가지고 하고 들어가서 씻고 다시 하기에는 일곱 명이 또 많으니까. 아 너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약간 좀와 여기 냄새 애매했지 저... 미쳤어? 와 이거 쫄면 냄새야? 저기 보쌈 좀 남겨. 보쌈. 아 보쌈 좀 먹을래? 낙곱새안 뭐, 아, 아, 코스... 먹지. 단백질 보충 한번 해. 아이스크림이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 내일 먹을래. I... 내일 더 I... 나은 저녁이. I... I... 어? 네, 아니, 그래서 다. 나 와서 러닝, 나 오신, 러닝 오와, 늦고 이시못들고 그랬거든 응. 응. 응 근데 늦었구나 응. 자 우리가 아, 이제 아, 우리가 사실 이제 12시에 정리를 하기로 했어 네 들었어요 뭐 들었어? 네 어떻게 들었어? 어, 앞에서 말씀해 주시죠 오 어, 진짜? 12시까지 한다고 하긴 왜 네. 이렇게 오래 들어왔지 인사하 왔어요 근데 우리 1시간 한 한적 있나? 1시간은 많지 아 그래? 1시간 짧지 주신단데 <웃음> 너도 인마 불안해졌다고난두 <웃음> 시간 했어두 시간? 뭐뭐 응. 했는데. 그냥 그1 5실에서이러니얘 아,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 어, 지금 아, 그거. 지금 정국이 약간 스페어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웃음> 하고. 뭐야 없을요? 전 네시서 사진 한번 찍으라고. 음. 자네 내가 내가 아빠 각도 들어 보여줄게. 우리 아빠 사진 찍을 때 항상 이렇게 찍는. 약간 그그 그 약간 우리 우리 부모님 세대면. 하나 사진. 둘 셋. 아형 진짜 아빠 우리 아빠 영상통화 이렇게 왔더라. 응? 형 아빠 갖도 이거야.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벌써 <웃음> 동기 <제가 웃음> <웃음> <발상 불가능한> 이렇게 찍어. 퍼. <웃음> <웃음> <다음. 웃음> <웃음> 자 김치. 아유, <웃음> 다 가려요, 다가려 다 가려. <웃음> 그 뒤에 아이신들 다눈 어. 하나씩 왔다. 어. <웃음> 저희 그 외할머니 있거든요. 어. 외할머니 계신데 어. 그 외할머니 사진 때가 되게 잘 찍었어요. 허스가 장난이지. 알지. 우리 외할머니는 내가 그뭐언제지할 할머니 생신날인가 그 문자를 이렇게 길게 써가지고 보냈어. 음. 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지고 할머니 저그 문자 보낸 거. 확인하셨어요? 니까 문자 언제 보냈냐 <웃음> 확인해보니까 이때 문자 이런 거할줄 모르셔가지고 어졸리다 아, 실권증? 사람이 자유로써 사실 실권증을 쓰면 위가 안 듣는 거거든 아 그래? 왜안 좋은 거 같아? 귀여 사과랑 그아 아저씨들 잘못 써가지고 올리는 듯한 느낌으로 다 귀여워 알지? 아저씨들 감정 진짜 모르네 뭐 어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고 아저 여기 뭐야 약간 명언 같은 거 줘봐야 돼 뭐라고 삶이란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 <웃음> 삶이란 앞으로계속것 되는 것더 점점점 해야 점점점 아니면 우리의 추억 점 필요해 점점 필 우리의 추억 아 어, 맞아 어, 그거지 그거지 어, 점점점 어, 점점점 점점점이지 <웃음> 점점점점 <웃음> 점점점이지 근데 뭔데? 뭐 하는 거야? 아이씨 감성, <웃음> 아재 감성, 우리 그 어, 여기 그럼... 눈 가리는 것도 <웃음> 너무 좋아, <웃음> 눈 가리는 벌펙트한 감성 갑니다 지금. 그냥 한명안 나와주고 누가 한명 초점 나가 있고 그리고 화면이 약간 뿌해안 닦여 있어. 왜냐면 전화 받듯이느라그 화면을 못 닦으신 거야. 아... 어, 그 기름이 이제 녹여져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웃음> 아 진짜. 아다 너무... <웃음> 잘한다. 와 여기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네 그래. 원래 보통 너무, 적응되는 너무 게. 너무 심하냐? 아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지금 약간 팀샘을 엄청 잘하고 싶어 나난 먼저 <웃음> 나 먼저 씻으러 간다 가나난 씻으러 갈게, 나나 갈게. 어, <웃음> 형은 후기 멤버이기 때문에 셋이서 지작했으면 셋이서 마무리 우리 멤버는 우리 멤버는 네명에서 시작했서 네명에서 끝나야 되는 건가 그래 그럼 다같이 마무리해 다같이 마무리해 자 한마디 한, 마자 우리 3행시 아니다. 한마디 어, 이 한마디 아니지. 4개를 하자. 뭐를? 어. 어, 수고하삼, <웃음> 수고했삼. 아, 나 3행시, 4행시 할게 이런 거. 응. 아, 한 그치. 명씩 하면 되죠 어, 그럼 그어놓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글쎄, 이지딱네글자 그래. 누가 제시해봐 어, 아포 방포 아포 방콕, 아포. 방포? 아포. 아포. 아포. 누가 먼저 알아나 아, 마지막만 아니면 돼 진짜 같은데? 밤이 불일 것 그럼 내가 아아가 내가 아너포해야 아포방포 아, 하자 나내아너포 네 응. 그럼 내가 포 할게 너... 그래? 그럼 래그 내가 방해? 방오 아포 그, 응. 그, 그, 응. 아포 방포 야 말은 이어지자 그래도 그래. 좀 뜯길게 자 아아 아. <웃음> 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웃음> 인사, 인사 인사를 인사 사행시로 하는 거 사행시로 하는 거예요 아, 인사를, 아, 그래? 인사를 인사를 아버지 <웃음> 자, 아, 아아 음. 아주 많이 포 어. 어. 어려워, 어려워 지금 포 쉽지 않지? 아주 많이 어, 포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오. 방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이런 포상을 받아야 될 거야. 저는 도무지 이게 이런 포상을 이 정도로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 신기하고 어쩌면 또 설레고 어쩌면 또 두근거리고 이게 마지막 인사 아니야? 하. 여튼 굉장히 그런 마음입니다. <웃음> <웃음> 자, 야, 야, 너무 너무. <웃음> 종지부를 찍어봐. <불지하면 웃음> 포 o 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영원히 함께하고 또이 기쁨을 영원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밤. 또 또. 멋있는 거 니가. <웃음> <안 좋습니다. 웃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라,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뭐 씻고 몸 관리 제대로 해가지고 내일 또 마지막 공연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또 휴식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트! 아니, 그 남순 살이 찐거 같네요. 저 사람 잠깐 먹었자아트 하나 둘 셋! 으이! <웃음> 아 뭐야, 뭐야. 아, <웃음> 나한테... 하나 둘 셋! 하이! 자. 저... 조금 보세요 아, 아, <웃음> 안녕. 주세용. 슝! 안녕 안녕. 터치 같이 하면 안 눌러져 임마. 야 아! 안녕! 야,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